6월 22일이었죠. 인게임 사진의 유출로 지금 떠들썩해졌는데 어뭐 예상은 어느정도 했었고 어 요즘 MMORPG 장르에선 없으면 진짜 대박인 요소들 뽑기를 해서 또 뽑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없을 수가 없죠. 오디는 다르길 바랬는데 역시나 같은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어제 유출 사건 이후 공지가 올라왔는데 공지 내용을 보시면은 커뮤니티에 게시된 컨텐츠 및 상정관련 스크린샷은 현재로서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최종 확정되지 않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어, 당장 오픈이 다음주인데 아직도 최종 확정이 아니고 어, 테스트로 진행한다는 단계이다 조금 아, 말이 안되죠 그럼 어떤게 유출되어서 이렇게 난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스크린샷을 보면은 어, 리니지 과금 모델의 U.I.까지. 자, 가장 충격적인 게 변신. 아, 진짜 이 그놈의 변신은 토르나 오딘, 로키 어, 이런 신들이 필드 보스로 나온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오, 최대한 저 신들로 뭐 변신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겠구나 했는데 아, 제대로 통수 맞았습니다. 한번 뽑기할 때 2,400 다이아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앱스토어 패키지 정보에 따르면은 2,400 다이아에 33,000원입니다. 자, 요즘 나오고 있는 10회 뽑기 공룰인 가격이죠 자, 여기 또 자세히 보시면 은 클래스 로고가 보입니다 해당 캐릭터는 로그 같은데 활이랑 쌍검 변신이 다르죠 분명 유저가 선택해서 전직하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또 뽑기로 나온 이 변신이 내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어이가 없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클래스 속에 나오는 이 외형들인데 전 이게 인게임의 장비인 줄 알았거든요 나름 분위기 맞게 디자인 잘 했구나 해서 괜찮다고 보고 있었는데 와 지금 이거 상황 보니까 저거 다 변신이네요 아 소서리스는 진짜 이쁘게 잘 뽑혀가지고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저 인게임 장비들이 다 뽑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게임 할 맛이 딱 떨어지긴 합니다 다음 유출보는 상점 부분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매월 1회 구매 가능한 패시입니다 1,100 다이아라서 월 15,000원 정도 보면 되는데 어, 가격 상태는 나름 괜찮거든요 이접펫이 무슨 역할을 하나에 따라 갈리겠지만 어, 일단 월 구매라서 필수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장비 탭에서 구매 가능한 유료 장비입니다 어, 아직 강화 실패시 뭐 터지는지 뭐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 유료 장비가 유례성이나 아니면 될 때까지 질러야 하냐 뭐 요런거는 게임이 나와봐야 알것 같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미 다섯 가지인데 강화별 옵션을 보면은 또 PVP나 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수인 장비들로 보이죠 다음 유출보는 컬렉션 부분인데 요건 이제 질리도록 봐서 익숙하네요 문제는 기본적인 아이템 수급이죠 미미르의 샘물이라고 아인으로 추정되는 물약이 있는데 이걸 꼭 먹어야 잘 먹는 시스템이면 저 컬렉션은 또 그들만의 재미 중 하나겠죠. 그래도 넥슨의 V포처럼 수집을 할수 있는 수준이면은 어, 무소가금들도 할만하거든요. 나름 수집하는 그 재미도 잘 되어 있고, 어 그래도 타 리니지 따라는 게임들에 비하면은 요 강화 단계 뭐 2강짜리도 있고 해서 나름 할만한 수준으로 컬렉은 나올 것 같아요. 문제점은 바로 저 이벤트 탭에 있는거죠 이벤트 수집이 어, 게임에 이벤트를 통해 얻는거면 상관없어요 누구나 참여해서 열심히 얻으면 되니까 하지만 저게 한정 판매에서 나오는 뭐 수집템 등 이벤트성 가금에서 얻는다 이렇게 되면은 어, 앞으로 카카오에서 나오는 MMORPG는 안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페에서 약간 도배성으로 계속 글이 하나 올라오는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이번 유출권으로 개발자라는 분이 출시 얼마 안남고 이 실망해버린 유저와 어뭐 비난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자책감도 들고 해서 정보를 푼다고 올린 글입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출처가 워낙 불분명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본문을 찾고 싶었는데 현재 본문은 삭제가 된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올린 스크린샷으로 박제된 것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장비 뽑기는 아예 없고 패션 기간제 구매 형태라서 뽑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 봤던 월 1회 구매하는 그 패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탈것 뽑기는 공중지상 통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추측한 부분이었는데 어, 진짜 지상탈, 공중탈 이렇게 다 뽑아야 되네요 아바타 뽑기는 코스튬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각 캐릭터당 두개의 무기 직업군으로 나뉘며 어, 게임 내 골드로 구매 가능한 고유 스킬이 달라서 상황에 맞게 취향껏 바꿔가며 풀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어, 이게 <웃음> 말은 이런데 <웃음> 결국 아까 보셨던 변신 뽑기를 얘기하는 거죠 어, 두 가지 직업군을 골라 쓴다 두가지 직업군 변신 뽑기를 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돼요 굳이 이걸 저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 있을까 의문이고요 장비는 무조건 인던이나 레이드 띄어서 노가다 파밍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캐릭터의 성장이 있어서 뽑기들은 보조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이 부분도 아까 유출본으로 본그 유료 장비들 있죠 어, 옵션 수치가 다른 장비랑 이제 비교해봐야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겠지만, 어, 이미 유료 장비에 붙는 그 광화별 옵션이 PVP에 영향을 가는 만큼 보조보다는 필수가 되어서 초반에 이 유료 장비를 얼마나 빨리 고강 맞추냐로 사냥터가 달라질 거라 봅니다. 절대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게임 내에서 뭐 변태 노가다급무과금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무소과금도 할만하다고 자부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해볼 거라서 이건 오픈 후에 판단하면 되겠네요 아무리 봐도 본인들 게임에 그 BM, 실드 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애초에 리니지 따라 BM을 냈다는 거에서부터 이미 유저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아 글쎄요 저렇게 정보를 좀 줬다고 하는데 어제 그 유출본으로 인해 이 게임도 꼭기 방치 게임으로 낙인 찍혀서 막상 게임 열었는데 진짜 그 상태면은 아 기존 MMORPG 하시던 분들은 원래 하던 게임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오픈일까지 앞으로 7일 과연 오딘은 그저 그런 리니지류의 게임일지 아니면 북녀로풍 MMORPG가 되어서 새로운 재미를 줄지 기다려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무서가금로만의 오딘 공략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